안녕하세요. 저는 DRX의 서포터 류민석 캐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데뷔전인데 첫 경기부터 MVP도 받고 경기력이 좋았던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패시콜라, 막 코카콜라 그런 것처럼 민트초코 막 좋아하면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민트초코 한 번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캐리아라는 뜻은 뜻은 없고 중학교 때 이제 챌린저 처음 찍고. 영어 닉네임 만드는데 그 키보드 아무거나 막 누르다가 그냥 1시간 동안 하다가 캐리하게 된거 같아. 얘기 들었을 때어 제가 그만큼 솔랭이나 뭐 그런 데서 좋게 잘 했으니까 따라오는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어, 긴장만 했는데 이 정도면은 10점 10점 만점에 9점, 9점. 아무래도 데퍼트 선수가 저는 데뷔 전부터 아니 아마추어 때부터 데포트 선수랑 하고 싶어 하고 데포트 선수가 원들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게 진심으로 영광이고 앞으로 잘 맞춰서 새 체의 바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승님, 어, 친한 선수 좀 많아서 그 중에 뽑자면 테디 선수, 테디 선수, 이제 라스칼 선수 그 정도인 것 같아. 요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은. 파이크고 스킨은 전투사관학교 럭스 프레스티지 에디션. 어, 한몇년 동안 엄청 많이 준비해왔고 데뷔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여줄 일만 남아서 열심히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타 선수를 원래 롤모델로 삼고 좀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네 배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 은퇴하셔서 좀 아쉬워 아쉬운 것 같아요. 표식 선수랑 초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표식 초비 선수가 많이 어리고 저랑 저도 어리고 이제 셋이서 이제 많이 떠들고 협경이 협경 혁경 많이 괴롭히는 편이. 어 심해 감독님이 이제 유망주들 이제 유망주들 잘 키운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잘하는 유망주도 아니, 유망주가 아니라 이제 협경 같은 백제랑 같은 선수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은 감독님이 같아요. 일단 저 목표는 결승 결승전입니다. 처리해 줘. 어. 세치섭이될 사람입니다. 어 이제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게임 내적이나 외쪽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많이 보여 드릴 테니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